요운동과 신보넬라포샷첫 번째 세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워로드에게 이 무슨선 수의 딜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요운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 원하지 않는 어, 상황이거든요. 어, 전장이 파괴거든요 자, 그래서 우꾸쿠 선수! 뭐 홀리 나이트를 주고 노려도 더안 맞을까 싶죠. 아, 이거 우꾸쿠 물리면 한방 입니다, 이제. 자, 박성기, 같이 선수요, 지금. 그리고 홀라도 어쩔 아, 수 너무...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오늘은 지켜주지. 아우, 와우. 와우. 야, 실제 야, 실제로. <웃음> 어떻게든 버티게 해줄 와, 와 바빠요, 바빠요. 순관 희생정신이네요. 하지만, 예. 네, 워낙에 실패였어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결국에 요 그러니까? 운동은 지금 악마와 하나 써서 각성기 둘을 뽑아냈어요. 네. 게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정도거든요. 같은 게요. 훈수의 데모닉의 움직임이 정말 전장을 로비니다 자, 이게 혹시나 뭐 기상한 다음에 그 타이밍 놀려주는 그런 그래까지 재산이 정말 많습니다. 훈소 예, 예. 선수 이 데모닉이 그러니 그래. 데모닉. 아예. 네. 경면이 많기때문에 워로드로 케어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야, 그래도 쪼... 아이구야 아 컴보 지금 조합쪽 예, 쪽에서 예, 예. 지원사격까지 지금은 심보 단락포샷에 서로 간의 움직임 거의 뭐 던져주고 받고 지금 무극권 버티기거죠 서명을! 본인이, 본인이 버티기위해서 버티기 일단 됐으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 네 빨리 태그하자 네 그리고 악마가 정말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보였지만. 양쪽 다 각성기들이 꽤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몰아쓰는지 훈서이 한 방이 남아 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 있죠. 그렇죠. 훈서 예.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또 훈서였어요. 타이밍 옵션 잘들어갔어이 아, 더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 훈서가 이 타이밍 진짜 잘 잡고. 아 확실히 확실히 지금 옥끄구 선수의 데미지량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팀 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딜 1위이지만 네, 결과적으로 좀 봤을 때뭐 요맹이 선수도 그렇고 어, 훈소 선수도 그렇고 네, 딜적인 좀 활약 부분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판이 좀안 깔린다라는 거죠. 네. 네 모넬라 풀살 입장에서는 어, 이번에야말로 그래도 어, 사실 데모닉보다는 기공사가 조금 더 견제하기 좋거든요. 워로드 입장에서는. 네네네. 팔기에게 상대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런 사이네 그래? 와! 네, 각성기의 파이딩 잡았죠! 자, 지금 기회 잡았죠? 잡았죠? 어? 지금 스펙까지 생각하면서 버스트 캐논을 넣었습니다. 근데 자, 이걸 끝까지 도 요운동도 잘 버티고는 있어요. 그쵸? 기회, 일단은 목표적으로맞이 뭐 맞이긴 맞은... 했습니다, 바른 점. 그러면서 우꾸꾸를 일단 묶어놓고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에서 더 버텨서 기공사까지 전달이 자, 되면 더 좋긴 딱! 하죠? 실드로를 꾸준히 물어주면서 그런데 우꾸꾸가 봅니다. 야, 너좀 가라. 와. <웃음> 공성초레. 네. 일단 보호 받고 한번 들어가니까 이거 체력 적은 선수 만들자. 적진으로 깊숙히. 어, 근데 세 명이 지금 체력 밸런스가 맞을게요. 신선가? 일단 뭐 보호까지 들어가면서 슈드로 선수가 먼저고 아, 대신 대신 이탈, 묶고 이탈. 각성기가 엇갈렸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타이밍이 늦었죠. 이렇게 되면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장... 저이 왔었거든요. 경기에서도 근데 아 이게 예, 약생채 선수 입장에서는 아차 싶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세기 각성기죠. 조금 네. 네. 긍정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건상태 체력을 좀 뺐다. 그쵸? 네. 그쵸. 생각 뛰우고 이 공장에 착지고. 오날두 선수가 이제 이렇게 버티기 기술들이 빠지고 나면 고립될 수 있는데요. 갈고리 걸리진 않았고 극성 마상광. 자 데미지가. 어, 그렇게 막 재미를 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훈 쪽으로만 좀 들어갔네요 그쵸 아, 그쵸 콤보, 콤보 이제 기상 빠져서 예? 어? 아 이니시거 한거 약간 애매하지 아 않냐 아작전기를 그... 썼는데요 네잘 들어갔어요 예? 어쨌 데미지 잘 줬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이거 로맹이를 잡게 되면 역전각의 시간까지 없기 때문에 와그런 부분을 잘 살렸습니다 네, 지금 네아 근데 이거 신의 분도 이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도망탈일만 해요 예, 시간이 뭐, 쫓아올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하 견승 아, 데미지 이렇게 나오면 급하는 그 분명히 신보넬라 포샷이 잡는 거예요. 아까 대구경 폭발 탄한 번의 그 한타가기건슬링어에게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우쿠쿠도 기분 좋게 계속 이여나갈수 있는 거죠. 네. 우이 이건... 선수가 워로드 곁에 붙어서 카스 타이밍 오더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럼 같이 지켜지면서도 데모닉을 뚫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 네. 버스터 캐논이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딜은 약간 좀 손해를 봤어요.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쉴드러는 피만으로 한번 버티었고 시네븐요. 어? 어 주장, 바로 그냥? 쉴드러 어, 굉장히 빠르죠? 예예? 예. 월성가 기획! 요맹이!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주고 네, 살짝 좀 빠집니다! 이 타이밍 아예 물어서! 어, 아예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겠다! 이거 훈석까지 잡겠다이 계획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박성기 다주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힘이 빠질 걸 각오한 건데 여기서 준형을 무너뜨리면 대박이지만요. 그렇죠. 어. 안정감이, 그래 네, 안정감 네, 좀 있었, 있죠. 안 맞을 텐데. 자 잘못했어요. 아 그렇죠. 역동이긴 했네요, 내내. 드랩 네. 네. 이후에서 훈석. 태워 잘해줬어요, 지금 실드로 선수가. <웃음> <웃음> 서로 지금 훈석 알리고 훈석 잡기가 여기서. 막, 아니 나 아! 아니 네와이피를아 일단 아. 잡았어요 네 갈고리 네. 네. 네. 네. 네. 네. 그냥 예어 스킬 데미지로 잡았거든요 체력이 아. 워낙 적어서 아니 데모닉 슬래시로 움직여 다네 일단은 지금 뭐요맹이 선수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 킬스코어가 4 대형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네. 같이 잡아준 거니까 이건 상관 없죠 네이 정도 어. 빠져 나갔고요 약승 씨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근데 체력이, 근데 체력이 없어요 리 타이밍이거든요 네자 이거 턴 <웃음>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각성기 일단 하나 썼고 후달 주각. 우도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좀 빼놓겠다라는 생각. 율법. 율법. 율법. 대이 예? 쫓아가요. 대문이 쫓아가요. 어...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시간. 그런데 사... 아,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실드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직 아 지금 불시야. 무적이다. 와 이거 네, 결과적으로 좀...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맞아요 이거 오, 약생시간 아니, 아끼다가 뭐 되는 줄 알았어 요 네. 네. 어. 약탱시간 위험해요 네 이거 비상 피상. 자 비상이죠 근데 오히려 훈서도 역으로 안마와자 쉴드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콜라 와, 이건 모르겠는데요. 아, 자, 대물이, 대물이 들어오는 야, 거 봐야 요 한방 한방! 뛰어들어줘! 아, 아, 이거 들어갈 그, 수밖에 없죠! 아. 홍코 선수도 그래도 딜 많이 넣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번 경기에는 그 1세트랑은 좀 다르게 건슬링어가좀 발이 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딜로 이어졌는데 아, 이게 사실 어, 승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아쉽게 됐죠.